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좀 재밌게 할까요? 그냥 그럭저럭 할까요? 구식으로 좀 허구신식으로 하죠 아, 이 법어는 부처님의 인과법을 잘 설명해주는 에, 법어로서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데 에, 자업자득이다. 우리가 보통말로 자작자수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네, 그렇게도 말을 하고 업은 짓는 사람이 받는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어찌됐든 업을 잘 지으면 은 결과적으로 행복해지고 업을 잘못 지으면 은 결과적으로 불행해진다 그런 말로도 얘기가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업이라고 하는 거잘 알아야 되는데 어째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은 아마 잘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째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봐. 뭐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어요? 응? 그것도 뭐예요? 아, 천하 쉬운걸로 몰라 네, 자기 업때문에 태어난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업이라 어. 응? 업이란 말 아시오? 업이 뭐요? 우리말에 업이 안들어가면 되는게 없어요 응? 공업이다, 상업이다, 무슨 농업이다 그저 업이 들어가야 이게 일이 되는거예요 또 사람이 살려면 직업이 있어야 돼. 직업, 그렇죠? 직업 없는 사람이 있어? 직업이 없으면 답답해. 조직 사회에는 직업이 있어야 돼. 맡은 바 직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전부가 업이라요. 업 아닌 게 없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업이다, 그런다. 그러지요? 사업. 사업 아닌 게 돼있어요. 이 업이란 말은 본래 인도말인데 까르마라 그래가지고 갈마, 갈무리, 포괄자, 생명의 원동력, 본능 요새말로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마은 어쨌든 이 업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벌리면 개업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쉬면은 휴업한다. 그래. 그만두면은 폐업한다. 그러고. 이 업장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 무슨 사업이요? 네? 청춘 사업이다. 그러잖아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 청춘사업이요. 그거 없으면 은 인간이 지속을 못해. 아무리 점잔해봤자안 돼요. 그 끝난 거예요. 끝난 인생이.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잘해야 돼. 사업을. 이 불사로 사업 아닙니까? 부처님 사업이요. 사업. 응?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그를 다지고 있는 게다 이게 불사 사업, 부처님 사업하자 그거 아니요. 복 짓고 복 받자 이거라. 간단히 말하면. 뭐. 그러죠? 이게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걸뭐라가 하느냐? 작업이다. 그래, 작업. 사람이 작업을 안 하면 못살아요. 무슨 일 하더니 작업이야, 작업. 작업 중에 제일 큰 작업이 또 뭐냐? 사람이 사람 만드는 작업이야. 그걸 주로 야간에 하니까 그걸 야간 작업이다. 그러잖아요. 아 아유, 모르요. 내가 너무 쉽게 가르쳐 주니까, 응?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 알면서도 몰라. 응? 데 어찌됐든, 이 사업을 성취하려면 작업을 잘해야 돼. 작업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의 그 본업이 있어요. 본래 타고난 업이 있어 그걸 본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본래 가지고 나온 업이 있어요. 그걸 사주 팔자라 그럽니다, 사회에서는. 팔자, 그 팔자가 왜 생기느냐? 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야 돼 그걸 유업이라 그럽니다 유업 사회에서 말할 때는 유전이라 그럽니다 우리말로 유업을 유전이다 그리고 번업은 인자라 그래 합쳐서 유전인자라 그래요 응? 사회에서도 보통 유전인자 때문에 생긴다 안 그럽니까? 유전인자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근본 자기 번업하고 어머니 아버지 유업, 유전하고 업유 합쳐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혼자 나올라고 해도 안 돼. 부모가 안 만들어주면 죽어도 안 돼. 혹시 부모 없이 나온 놈 있어? 없어, 없어. 부모도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어머니 아버지 둘 부모라 해야지 어머니 혼자 만들었다. 그런 놈은 쌍놈이야 쌍놈. 어떻게 어머니 혼자 맴드요? 에? 아버지하고 다 어머니하고 두 분이 합작을 해야지 혼자 어떻게 만들어? 사업이 혼자 되는 게 있어? 밥 먹는 거나 혼자 되지 아무것도 혼자 되는 게 없어 이 어머니 아버지의 인연을 알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효 효도 인간의 도중에 제일 큰게 뭐냐? 효도라 효도 어머니 아버지가 안 만들어주면 물대버리니까될 일이 없어요, 될 일이 없어 이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뭐좀 부려 자식이야, 부려 자식. 에이? 미친놈들이 왜내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지옥이 그래서 그렇게밖에 못 만들었는데 어떡하냐 이 말이.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나올 수가 없어. 또 부모도 마찬가지야. 자식이 자기들하고 업이 똑같은게 생기지 더 잘생긴거 더 못생긴거 절대 안생기지. 꼭 비슷한게 나옵니다. 머리카락도 구부러진건 구부러원이 나오고 발구락도 틀어진건 꼭 틀어져서 나와요. 그이상도다 절대 뭐 외상이 없어 이거는. 외상도 없어. 그걸 알아야 해.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 밖에 없어. 반드시 사랑해야돼. 그게 도 아닙니까, 도. 인간의 도요. 초도하고 사랑하는 거. 이건 아주 천하지 도요. 없어. 그 이상 없어.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와서 다시 또 업을 또 지어요. 그걸 뭐라 하느냐. 제조업이다. 그래. 에? 나와가지고는 또 자기도 부모 하는 짓을 또 해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잘 지으면은 선업이다. 그러고. 잘못 지으면 악업이다. 그래. 응? 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게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하느냐? 무기업이다. 기록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죽당이고밥빠인게거 있어요. 사람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 무기 세 가지 업을 또 짓는 거예요. 안 지을 수가 없어, 사람이라는 게. 근데 짓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태어난 대로, 업대로, 멋대로 살아버리면은 악업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악업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가. 뭐 때문에 지옥 가느냐? 악업 때문에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 중생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먹는 것만 죽도록 밝히는 놈이 있어요. 식도락가. 그거는 이제 아귀가 돼요, 아귀. 생긴 것도 보면 아귀가 크게 생겼다. 먹는 것도 아구탕, 갈비탕, 그치? 맨 그냥 아구 놀리는 걸 좋아해. 이 사람이 부르도까지 생긴 것은 꼭 아귀 출신입니다, 그게. 응? 그런 거 아닙니까? 업대로 가니까. 또 이제 노는 것만 좋아하는 놈이 있어요. 그건 축생보를 받아. 요새 말로 하면 이게 섹스만 좋아하는 놈. 그거는 이제 개개 개 같은 놈 되는 거예요. 간단해 업대로 살고 업대로 가니까. 그걸 지옥아기축생이라 그래 그걸 귀신 중에 귀계통 마이너스 계통이다. 그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래도 사람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도한 생활을 해 인도한. 여러 분 정도 되면 은 전생에 열번 이상 사람이 사람 된거예요이 불법 만나는 게간단치가 않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는 것은 적어도 열번 이상은 사람이 돼야 부처님 법을 만나는 거예요 피하네. 그리고 이제 쌈만 죽도록 하는 놈이 있어요. 그건 아수라 신이 돼. 잘 놀다가도 그냥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려요. 응? 술품 묶고 놀다가도 막판에 가면 꼭 술장을 엎어버려요. 그거는 이제 전생의 아수라신이야. 아수라장을 만들어야 속이 편하단 말이에요. 지세계가 그러니까 아주 무서워, 알고 보면. 그리고 이제 선행을 많이 하면은 그래도 이제 천신이 돼. 그게 천신이다. 하늘에 가서 천당에. 등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것은 신계통이다, 그래 신 합쳐서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귀가 따로 있고 신이 따로 있어. 귀신이 달라요. 우리는 말이 귀신 신자 귀신 귀자 합쳐서 귀신이다 그러는데 이 귀신을 잘 알아야 돼. 귀신 귀가 다르고 신이 다른 거예요. 귀신 가지고 노는 놈이 무당 아닙니까 무당, 그렇죠? 아니 말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은 동양 무당 대표 선수 아니요뭐 어려울 것이 없어요. 에? 서양 무당 대표는 신부라고 있어 귀신 신자 애비 부자 귀신 애비요 아주 작은 애비는 목사고 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도 귀신 대학을 나와 신학 대학이라고. 그러니까 알지 뭐 내가 뭐 거짓말 하고 쳐. 응? 그 사람들은 서양 귀신 가지고 놀고 팔아먹고 우리는 동양 귀신 가지고 노니까 동양 무당, 서양 무당, 서양 중, 동양 중 그런 거 아닙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딱 보면 통박이 훤한 거요. 응? 근데 그거 모르면 이제 혹세 무민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응? 서양무당은 서양귀신 팔아먹고 동양무당은 빌어서 먹으니까 빌어먹고 이둘다이흑세 무민이야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지옥아기 축생 천이나수라이 육도 중생의 윤회에서 해탈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이, 이 무당들이 말하잖아 해탈을 해버리면 장사가 안돼 그니까 귀신 장사를 하는 건데 이 귀신을 떠나버리면 되겠소? 안돼요. 그 그래 계속 돌려먹는 거요. 이 서양 무당들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래? 꽉 마지막에 가서는 에? 아멘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비슷하지요 아, 같은 무당이니까 목소리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별것도 없어. 여호와 신을 팔아먹어 여호와 신. 여호와 신이 이스라엘 민족신이야 우리나라로 하면 당군 할아버지 뻘 되는 거예요. 6, 7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신이요. 지난 그부 전쟁에 재미 본거 아닙니까? 알라신하고 붙어서. 에? 알라신은 후세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귀신도 새끼 잘못 만나면 망해버려요. 응? 음? 결국에 조상 탓이야. 조상이 새끼를 잘못 만들어 나니까. 큰일이요, 그거, 큰일. 근데 그, 여호와 신이 알고 보면은, 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안 왔어요. 아무리 불러도 안 와. 왜 그러냐. 구교가, 그, 도주가 누구냐 그러면은 여호와 신이에요. 여호와. 구약 성서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거의 대장이요그 구교를 예수가 나와서 뒤집어 버려서 그것을 신교라고 그래. 그게 캐토이에 요새 말로 캐토릭 그거를 루터가 또 뒤집어 버려서 그걸 개신교라고 그럽니다 개신교. 기독교 요새 말로 하면 기독교. 하도 지독 거니까 기독교예요. 그러고이 그걸 또 뒤집어 버린 게 이제 문선명 씨가 뒤집은 게 통일교, 그걸 개, 개신교라고 그래.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괜히 만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시 빠지면 치질뱉기더 걸리거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번지를 몰라요. 세상이 쟨 번지를 몰라. 천주교가 구교가 아니에요. 그건 신교예요, 신교. 맥도 모르고 침 떨어 흔들고 앉았어. 잘 봐야 돼요, 잉?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하느님이 있어요. 우리나라 하늘의님이, 해님 달님, 별님, 칠성님, 모다이, 다 있어, 있어. 이 하늘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싹 변조해가지고, 뿌랗지 해놓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여우하고, 하나님하고 막. 하느님도 아니야 하나님이래요. 유일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하느님을 갖다가 또 하나님이라겠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 응? 하늘에님 이미 벌레 폐양신 대일여래라고 그래요 대일여래 응?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은 벌레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고 벌레 우리나라 의식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는 아무리 큰소리 쳐도 땅이야 땅 남자는 병신 곁에도 하늘이고 이걸 알아야 돼. 번지는 모르고 만만 그죠. 되겠소 그게. 그게 그러니까 남자는 좀 하늘이니까 햇빛도 나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지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라는 게 원래 하늘이니까. 근데 여자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땅이니까 깨지면 지진 나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여자는 죽으나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진실하다. 선량하다 그래요. 나는 이런 소리 하다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지금 늙을 때까지 이렇게 혼자 사는데 또주은 여자한테 인기 있으면 뭐다고 써? 원효대사 마이로 장관나 가지고. 은주기끼가 있어야 해 인기가 있으면 절대 안 돼. 주기끼는 뭐이냐? 주흥구난방이다. 주입은 막을 수가 없다 이거요. 뭔소린지 알아요? 모르요? 깨야 돼. 중은 그냥 말을 하면 사정없이 해야 돼요. 절대로 어영구영 하면 안 돼. 지금 세상은 더군다나 적당히가 없어요. 깰건 깨버려야 알건 알아야 돼. 응? 모르니까 뭐다 세상이 뭐다 혹세 무민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늘은 아버지라가지 죽어도 할아버지라고 하는 놈이 없어요. 어디 하느님, 할아버지 한놈 들어봤어? <웃음> 없어, 없어. 당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할아버지요. 우리가 한수 위에요. 이건 모르고 만날 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하늘의 은총으로 내려와 내려오기는. 아, 땅에서 솟아난 사람이 있어? 없어요. 뭐다 그래도 하늘의 은총으로 아, 부처님도 하늘 나라에서. 조설촌 내온궁에서 오셨다고 코끼리 타고, 신 코끼리 타고 왔다고 딱돼어있잖아요 예수님도 하늘의 나라에서 왔어요. 여러분도 태몽을 들어보면 전부 하늘에서 내려온거예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병신노릇해서 그렇지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 때는 전부 하늘의 은총을 가지고 만드는거에요. 응?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번지가 없어요. 내가 물어봤어. 하늘나라에서 오기는 왔다는데 어느 하늘이냐 그러니까 아는 놈이 하나도 없대요. 그게 도설천이냐, 도리천이냐, 타와자자천이냐, 야마천이냐, 중거천이냐, 제석천이냐, 아니, 대바라 아는 놈이 없어. 참 무식한 놈들이에요. 저거 그 교주가 어느 하늘에서 내려온 지도 몰라. 그러니그 덮어놓고 하늘나라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나 여기서나 천의 고아지 뭐별수 있어. 번지가 없어, 번지가. 이게 큰 문제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온 것만은 틀림이 없어. 누구든지 자기 번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는 거기다 대고 기도하는 게 좋아. 부처님한테 하면 그리 통해서 가긴 가는데 바쁠 때는 그냥 직통으로 막 쏴야 돼. 그러니까 칠성님한테 온 사람은 칠성불공을 해야 되고 산신님한테 온 사람은 산신불공을 해야 돼. 에이? 석가문이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원통교주니까 바쁠 때는 그냥 막바로 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는 거요, 막 거기다 대고 비러, 응?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 비래야 뭐 일이 되지. 그나저나 어쨌든 우리가 다 이제 하늘의 은총으로 내려오는데 중간에서 아버지가 대신 물총으로 쏴서 맸드는 거요. 아니, 맞소 안 맞소. 이런 걸 모르는 병신이요, 병신이. 그냥 보고도 모르는 게 많아요, 지금 세상 이상시라. 아, 총은 총아니요 그것이. 뭐... <웃음> 참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아, 알면서도 몰라요, 알면서도. 이걸 알 수가 없어, 참말로. 그 그니까. 정신을 차려야, 정신. 정신이 뭐요 한번 정신 차려서 얘기 좀 해보시오. 정신이 뭐요 아, 이제 아주 막, 중한테 막, 혼났다. <웃음> 네, 그래도 말은 그래도 정신이 있어서 하는 소리요 그게. 근데, 우리말로 정신이란 말이 얼이라가납니까 얼. 정신 없는 놈은 얼 빠진 놈이라고 그러죠. 얼 빠졌다. 어, 아가 다르습니다. 우리 한글도 대단해요, 뜻이. 얼은 정신적인 핵심이고, 아은 육체적인 핵심이요. 이알 중에 제일 큰 알이 무슨 알이요? 에? 아, 부처님 말 아닙니까? 그래서 불자알이다, 그래. 남자는 그게 두 개씩 다 달렸어요. 혹시 그거 없는 남자 있어? 한번 서도 없지? 그거 한대 얻어 터지면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웃음> 네? 근데 또 여자는 그게 없어요. 혹시 그거 있는 여자 있어 없지, 없어. 그래도 이제 옛날 할아버지들이 묘하게 말을 잘해놨어 아주 없다고 하면 섭섭할테니 공짜리다또 그래놨어요. 희한한 말이에요. 우리 말참 알고 보면 희한해요. 응? 이런 말 하면 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래. 응? 이런 말 하면 나보고 무식하대요. 근데 참말로 무식한 놈이요. 그거 알고도 모르는 놈. 알건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남자가 아무리 까불라도 고향은 엄마요. 거기요. 거기. 원인 무효 소송하면 끝장이에요. 아주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최고로 모셔야 돼 아버지는 조금 덜 모셔도 괜찮아요 고양인데뭐 엄마한테 잘못하면 부려자식이 응. 네. 어쨌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정신의 원산지가 어디냐 이거요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왔다리 갔다리라 이 놈이 이 말하면 저리 가고 저 놈이 저 말하면 저리 가고 이건 뭐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리기 운동이요, 불교가 알고 보면은. 정신을 차려야 돼. 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육도 윤회를 안 하고 해탈을 해야 돼. 윤회에서 벗어나야 돼요. 에? 영이 짊어지게 되는 영과 멍에, 그 멍에 갖다 그걸 벗어내버려야 돼. 그래야 해탈을 해야 이게 대자유자재, 응? 무예. 부처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 되고 보살 되자 이거요. 보살 되자. 응?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업을 안 지을 수가 없는데 크게 세가지로또 짓는 거예요. 제조업이 뭐냐, 그럼 몸으로 짓는 거 하나하고 입으로 짓는 거 하나하고 마음으로 짓는 거하고 합쳐서 신구의 삼업이라 그러지않아요 이게 세 가지 업을 종류별로 보면은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안 돼, 안 돼. 수도하는 사람도 도저히 업안 짓고는 못 살아요. 첫째, 몸으로 짓는 거 살생 안 하고는 못 삽니다. 우선 공기 마시고 물 먹고 밥 먹으면 그 속에 박테리아가 충이 몽땅 들었어요, 몽땅. 그러니까 바람풍 자 속에 보면 벌레 충 자가 들었잖아요. 바람이 지나가는 게 전부, 그리고 그거, 충 잘못 마시면 감기 되는 거요. 응? 그러니까 산에 기도 갈때 반드시 따숩게 하고 가야 돼. 갈때 그냥 덥다고 제끼고 가가면 그냥 냉이 들어가지고 그 충이 시커먼 놈이 들어오면 이제 막이 들렸다 그래. 에이? 내가 들어보니까 가빠고 좋긴 좋은데 잘못하면 은안 좋대.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따뜻하게 보온을 해줘야 이 몸을. 에이? 이 몸이 차버리면 따라들아요이 냉기가 따라들아 그러면 그냥 마귀 들렸다 그래 잘못하면. 산에 올라가면 반드시 바숩게 옷을 에? 덮게 해줘야 이 몸이라고 하는 게돈 잘못하면 전부 망해요 망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산중에 사는 스님들이 만날 여름에도 누더기 입고도 살지 않아요. 뭐 때문에 누더기 폼으로 입는 거 아닙니다 그게. 냉기가 들어오면 얼른 집어넣어야 되지 에이? 이가 있거나 말거나 둘러 써야 돼요. 그거 다 지혜입니다, 지혜. 절대 함부로 산에 가서 밤중에 막 야단 떨면 안 돼. 자기 몸을 에이? 아주 더울 때는 약간 벗었다가 태원이 맞으면 또또 입고 또 이렇게 자꾸 조절을 해야 돼. 에이? 어쨌든 이 공기나 물이나 전부 알고 보면 이충이 다 들어있어요. 박테리아가. 그거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살생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약육강식이라 적은 걸 전부 잡고 큰 놈이 사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평장에 아버지한테 있다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옮길 때딱 살생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보면은요, 어머니한테 들어갈 때 동생들을 4억 5천만 개를 달고 나와요. 보이지도 않아요. 억수로 많이 달고 나와.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나머지 동생은 싹물매게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없어요. 저 혼자 살라고. 우리 있다는 게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 살생하는 게 업이라 업.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살생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업이라고 그래. 안할 수가 없어안할 수가 또 도적질하는 것도 이게 업이야 응? 도적질이라는 게꼭남무거 훔쳐오는 게 도적놈 아니오 은혜 보답 안 하면 다도적놈이야 그런데 부모의 은혜 보답 다한놈 있어? 없어 택도 없어 또 사회의 은혜, 국가의 은혜, 친구의 은혜 응? 이 부모의 은혜 이게 갚을 길이 없어요 이게 전부 다도적놈이 근데 큰 손, 작은 손, 차이 만나지, 별 차이 없어. 그리고 사람 생긴 구조가 도적질 하게 돼 있어요. 이 손이 보면 전부 안으로 굽게 돼 있어. 에? 뭐든지 갖다 놔야 돼. 먹고 죽을까서 양재물도 큰놈 갖다 놓으면 속이 시원해. 그게 업이라. 아, 저, 제껴진 놈 봤어? 보셔. 없어. 안 제껴지는데 뭐. 그래서 여자들은 이 화장이 짧은 사람은 도둑놈이야 그래서 옛날에 종갓집에서는 절대 만면 우리 이거 팔 잘른 놈안 들어갑니다. 이 팔아 자 아량이 좁아. 이 팔이 짧으면은. 그러니까 꼭옷한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기장 재가지고 딱 맞춰서 이게 짧으면 바꾸요 바꾸. 마지막 퇴짜에요, 그게. 사람이 생긴 대로 노는 거 아닙니까? 전생에 업이 맨 긁어먹은 여자들은 계속 주제끼만 해도 쪽저임만 해도 이렇게 손이 짧아요. 앞발이 짧아. 계속 퍼먹어가지고. 그런건 나중에 이제 자식도 안 줘요. 남편도 없어. 저만 퍼먹어. 계속. 이 업이라, 업. 어비. 아주 무서운 거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주문 연습을 해야 해. 그럼 주면은 이게 자꾸 주다 보면 길어지지 않아요. 주니까. 근데 긁어먹다 보면 이제 억울해지는 거예요. 계속. 서양 놈들이 춤을 추는데 보니까요. 댄스 하는 데 가보니까 나무 여자를 들고 댕겨요. 계속해서 들고 댕겨요. 그 도둑놈 춤입니다. 그게. 응?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춤은 그런 거아니야 도라지 양산도가 전부 주는 춤 아니에요. 준단 말이에요. 주기만 하여 뒤로 물러나면서 주지 뭐. 이렇게 훌륭한 나라 춤이 없어요. 세계에 없어. 괜히 병신 짓을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 최고야. 세계제. 일그 다음에 이제 음행하는 거 이것도 업이야 음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말로 음업. 요새 말로 섹스 본능. 섹스만 좋아하는 그 업이 있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가지고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생길때부터 그게 업을 짓는거니까 그런걸 걸그 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집갈때 어머니가 뭐 가르쳐줘요? 첫날 전기에너 어떻게 자빠져라 절대 안가르쳐줘안 가르쳐줘도 안 가기만 하면 잘 자빠져요 시한해 자빠져. 남자는 또 가기만 하면 엎어지기를 잘해요 에? 이 물에 빠져 죽는 놈도요 남자는 꼭 엎어집니다. 그게 업이야. 여자는 꼭 뒤집어져. 이상한 거요 그런 걸 업이라고 이건 도저히 뭐곤쳐지지도않 응? 이제 업이란 말 확실히 알았죠? 이건 갈칠 것도 없어. <웃음> 잘 된단 말이 잘 돼. 어머니 아버지 뱃 속에서 이게 태아 교육할 때 그냥 싹열 달을 배웠는데 뭐 마스터 한 거요? 그러니까 그거는 갈칠 필요가 없어. 그런 걸 업이라고 그래요. 응? 업이 무사한 거요 그래서 업을 함부로 말을 이 겁도 안 나는 소리요 우리가 업 짓는 걸 수억 겁 동안 한다고 하나요 응? 몇 겁을 진지 몰라 서양 사람들은 뭐 인류 역사를 6천년이래요 아담과 이브가 족보를 따져보니까 6천년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 인류 역사가 80만 년입니다 적어도 원숭이가 150만 년. 이 지구가 40억 년 전에 생긴 거예요. 천지창조요. 태양이 250억 년 전. 이 과학적으로 성경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건 알아야 돼요. 이 업이라고 하는 건 수업급을 통해서 겁도 안 나는 세월 속에서 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참잘 지어야 돼요. 업대로, 멋대로, 생긴 대로 놀아버리면 안 돼, 안 돼. 그런데 입으로 또 업으로 얼마나 됐습니까? 응? 몸뚱이는몸뚱이대로 입은 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입만 놀리면 그냥 뭐 거짓말이 야 줄줄 나와, 그냥. 망어, 거짓말 잘 해. 어디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왜 없어요? 물어보는 놈이 속없는 놈이. 입술이 얍질얍질한 얍실 사람들은 되게 거짓말 잘해요. 하도 하다가 달아져가지고 입술이 얍질얍질해 얍실 입술이 두꺼운 사람은 절대 거짓말 잘 안합니다. 그 대신 한번 했다가 면큰 거짓말 해버려요. 그 업이니까. 그래서 생긴대로 논다는 거요, 예 사람이. 그렇게 무수와 업이라는 게. 또 이제 양설. 혀를 양쪽으로 막 내미는 놈이 있어요. 응?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쌈 붙여놓고 뒤에 가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혀를 쏙쏙 내는 놈이 있어요. 그게 아주 이간질쟁입니다. 틀림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악구라. 험악한 소리 잘하는 놈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막 휘긴다 소리 잘하는 놈이 있요 이빨을 물고 말을 해. 말을 때 보면 휘겨. 쉬겨 그저 휘 쉬...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그저 죽는다 소리처럼 안... 꼭 불도 끄마 해가 턱은 축 퍼져가지고 아구탕 좋아하고 갈비 잘 뜯는 거 있어요 우리 불교에는 그런 게잘안 옵니다 그런 업 가진 놈은 대개 이제 지독교로 가는 거죠 게 말을 해도 지독시럽게요 들어볼라 요응 부처님 믿으시오 부처님 안 믿으면 지옥가요, 지옥요지라는 놈이지. 제수를 믿어라, 지수세 <웃음> 아꾸라 아꾸, 험마 큰소리 잘해. 안 믿으면 지옥가요, 지옥요지라라고. 미쳤 놈들이여, 그걸 아꾸라 그래, 아꾸. 그 다음에 기어라 가는 게있어 말을 막 기우는 놈이 있어요. 사기꾼들 에이? 매일 보면서도 500년 만일지 <웃음> 천년 아닌가? 어, 아주 호들갑스럽게. 그래가지고는 꼭 뒤에 가서 한턱 내려요. 한턱 감기 들려가지고 띵띵 부은 놈한테는 아따 살쪘다. 겨울에 보약 몇 째나 했니? 또 삐쩍 마른 놈한테는 반대로 말해요. 아따 날씬하다. 쑥 빠졌다. 그러고는 이제 한턱 내려 한턱. 그게 사기꾼입니다. 꼭 그러고는 말하고 나서 눈을 깜짝깜짝 해요. 왜 그러냐면 가슴에서 양심선을 넣으니까 눈이 그냥 안 떠지는 거예요. 틀림없는 그런 사기꾼입니다. 그 업이라 업. 딱 보면 알아. 정법 안장이다 눈에 정법이 있는가 없는가 눈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게 돼 있어. 거짓말 해봤자 할 거야. 우리는 워낙 도사니까 뭐착 보면 뭐. 관상이 심상 아닙니까? 에? 아 심통이 떨어지면 떨어지면 쌍통이 틀어지는 거 아니요. 이게 쌍통 보면 심통을 아는 거요. 응? 뻔을 뻔짜지 뭐. 우리 불교가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에? 불교를 괜히 재미없이 만들어가지고 하면 안돼. 참 재미있는 게불교예요 불교. 또 이제 탐욕을 부리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업을 짓는 게. 되게 응? 탐욕이 많은 사람 보면은요. 입이 이렇게 억울하져서. 온 입술이 아랫입술보다 길어요. 이렇게 억울하져가지고. 응? 거기다 이제 옥립에게꼽슬머리 되면 복잡합니다. 복잡. 아주 복잡. 그게 업이라 업. 여자들이 입이 일 생기면 남처, 남편 남출제 못해요. 저녁마다 긁어버리니까 막 바가지로. 속상해서 일을 안 해. 에? 업이요. 조심해야 돼요. 에이. 탐죽죄라 그럽니다. 탐욕을 많이 부르면 죄밖기 지을 게없어 교회 가서 들어봐도 마찬가지 소리나. 말이 좀 달라요. 한번 들어볼래요? 응? 욕심이 증장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증장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터라삼내다. 말은 참 잘합니다. 응? 아니 말 잘한다 하니까 박수를 쳐버리네.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웃음> 그냥 욕심 내지 말고, 결국은, 11조 내라, 이거예요, 이, 이 결론은 복힌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말이 좋아요. 돈이 쑥쑥 나오게 말을 해. 같은 얘기해도 우리는 말이 재미가 없어. 에? 같은 얘긴데도 탐즉죄. 그러니까 듣는 놈이. 그래, 어째? 요즘이 돈이, 돈이 안 나, 돈이 안 나. 진짜는 진짜야. 진, 진국인데, 금땡이 가지고 그냥 똥땡이로 팔고 앉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완전히 똥땡이 갖다 금땡이로 포장을 하는 거요. 희한해, 희한해. 말은 좀 우리가 배워야 돼. 배울 건 배워야 돼. 응? 근데 저, 저 사람들처럼 막 발라서 하면 안 되고, 진국으로 말을 해야 돼요. 에? 돈이 안 생겨도 좋다, 이 말이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심을 막내, 성질이 막,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눈이 커져요. 응? 그 입은 자동 억울하죠. 이게 응? 성질 진짜가 눈목변의 참 진짜입니다. 눈을 크게. 옛날에 그 성질 진짜는 입구변에 썼어요. 입구변의참 진짜. 옛날 사람들은 성질이 나면 입이 뻘토롱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눈이 커지고 입이 오울하죠 그거 요상시라요. 시원하게 생눈 감고 썩는 놈 봤어? 나좀보시오나좀 봐. 내 눈, 내 눈. 썩는 말말 하지. 이거 헛거예 헛거. 화가 나면 눈부터 커지는 거요. 응? 이상스러이 마음이라는 게 심상이 관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요. 이 얼굴을 그래서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 마음의 거울, 눈을 마음의 창, 그렇게 돼 있어요. 참 묘합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놈이 있어. 탐진치, 탐진치,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삼독신, 중생신, 헌마음. 어리석은 놈 보면 되게 또 눈이 또 삐쩍 이래 들어갔어. 응? 맨날 의심만 해, 의심. 어리석으니까, 의심은 인과를 몰라, 우선. 모르니까, 막. 응? 대개 의처증, 의부증 환자 보면 눈이 이래 생겼어요 시안하게 <웃음> 생겼어요 응? 근데 이 눈이 적다 해서 못쓸 것은 아니에요 이 정보부 교통으로 가면 좋습니다 계속 가서 의심하고 돌아다니니까 업이요 <웃음> 업 응? 어, 그게 살기 마련이라 세상 살기말이니 절대 나쁘다. 이렇게 볼건 없어요. 잘 이용하면 다 좋은데, 어쨌든 이 의심이 많은 사람 보면 눈이 시원하지가 못해. 항상 심각하니. 여상스럽게 생겼어. 그 업이라, 업. 이 업이란 말 이제 확실히 알았죠? 이 신구의 삼업이 세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합쳐가지고 열 가지 악업이야. 십 악업이라 그래. 이 응? 사람이 업대로 놀아버리면 악업만지요. 악업만. 그럼 이제 지옥 중생이라. 중생. 이 어떻게 해 되느냐? 이게 제 문제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여러분 비유 맞추려고 내가 재밌게 한 소리고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이 업을 안 지어야 돼요. 우선은 안 지는 걸 연구를 해. 불살생. 살생 안 해버려. 불투도도적길도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불싸움, 음행도 안 해야돼. 안 해. 에? 불망어, 거짓말도 안 하고. 또 불향설, 불악구, 불기어. 안 해버려. 그냥 안 해. 또 불탐해, 불진해, 불치함안 해버려. 안 해버려. 이게 만날 여러분들 살생중재 거일참해 푸도중재 거일참해 말로만, 말로 <웃음>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해버려. 그 소리도 안 해버려야 돼. 묵은 딱 해버려. 그게 3년 적어도, 그걸 6년 부처님처럼 하려면 6년. 미련한 놈은 10년. 10년 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10년 공부 도로함이타불이 타타, 타불, 타불, 타타, 타타타. 타타, 안들어봤어 그렇다 그말이야 타타. 응? 이게 불교 말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도 아재아재 아직 아직 세계 제일 아닙니다. 응? 요새 히트곡도 타타타. 잘하죠. 어쨌든 이 진언을 가지고 하면은 복이 돼요. 희한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안 하는 거. 안 하고 큰 소리 치는 게 중입니다. 이게 소승불교예요. 소승불교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업을 안 짓는 거예요, 안되는 응? 살생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나무 여자가 죽더라도 만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죽거나 말거나 막체에서 죽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소승불교예요. 소승불교. 산중에 와서 그냥 그 찬밥 먹고 엉쳐서 죽게 생겼는데도 내버려 둬나 파악이 안 한다. 파악. 그게 소승불교입니다. 자식새끼가 죽게 생겼어도 가만히 있어. 도적질 못해. 아유 안해. 안해. 짠발잔처럼 도적질이라도 하고 먹고 나중에 갚으면 돼요. 안 해, 안 해. 죽어도 안 해. 물도 조끔 먹어, 그냥. 율 사라고 조끔 먹고 하다살생 한다고. 초계비구는 그냥 풀한 포기도 못 뽑아 그냥. 와서. 응? 안하고 큰 소리 치는 게 중요입니다. 소승 불교. 회는 안하고가 제일이지. 맛은. 아, 회안 먹어 봤어? <웃음> 안하고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해. 희한한 사람들. 그것도 이제 과정상 안 하는 거지 끝까지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야 그거 복 짓는 거예요. 그게 참되게 사는 길이야 뭐냐? 살생하지 말고 방생을 많이 해. 인간 방생부터 그냥 미꾸라지까지 싹 방생하는 거예요. 네? 그거 복 짓는 거 아닙니까? 복 짓는 경우 따로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도시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면 돼, 부지런하게. 근면, 근면하거 복지는 거 아닙니까? 또사대에 음행 안 하갈 뿐만 아니라 여러 분은안 돼. 정식으로 결혼해가지고 정당하게. 응? 정식으로 허가 난 것만 손 대는 거요. 그게 가정의 행복의 제 1조요, 일조남우 1조. 여자, 남자 절대 생각할 것도 없어. 기분만 나쁘니까. 미스 코리아가 뭐밥줘요미스터 코리아가 뭐 모를 주요? 죽으나 사나 자기 남편, 자기 마누라가 최고예요, 최고. 건보 딱지라도 그 놈이 밥해 줘. 거대 주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미스 코리아 남자들한테 기분만 나쁜 거예요, 그거. 괜히, 그, 뭐, 만져도 못 보고. 텔레비에서나 보지. 아무 쓸때도 없어. 그런 거 보고 우는 놈, 미친놈이요, 미친놈. 자기 마누라가 최고요 그러니까 인년전년 인연 해도 인연이 제일이다 그러지 않아요. 아 그게 진리지 뭐 진리가 따로 있어. 에? 진리가 저 구름 자빠졌겠소, 땅 속에 자빠졌어땅 속에 기어들어갔어 팔만대장경이나 성경에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미친놈이야 그놈이 거기는 말뿐이야 말. 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진리를 실천을 해야 지 그걸 복짓는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이제 입으로 복짓는 건 거짓말을 안 하고 참말만 해야 해요. 참말. 참말 찬말 중에 참말이 뭐요? 정구업지는 어. 진짜 말이야진진은진 진, 어. 이거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러잖아요. 입이 더러워졌으니까 수리하자 이거요. 수리. 수리하자 수리하자. 마하수리 대수리 크게 하자 이거요 크게 수수리는 거듭거듭한 번만 하면 안 되거든 이게 워낙 더러워져가지고 응그 마지막에 가서 사바하 사바사바 입으로 쫙쫙 이 뽀뽀 하면 끝나는 거요 한번 해봐 같이 정구 응? 앞 지난수리 수리 마 수수리 사바 수리수림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림마 수리수수리 사바 아 어때요? 이제 술이 다 되어버렸지? 그거 얼마나 재밌어 이 좋은 진언을 갖다가 사회에서는 모르니까 미친놈들이 뭐, 귀신나원이라 수리, 수리, 마, 수리, 요지를 라고 있어요. 우리가 못 가르쳐서 그래. 가르쳐야 돼. 참말로 우리 불교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에이? 완전히 우리 민족의 정신, 문화, 뿌리야, 뿌리, 뿌리. 이걸 모르고 만날, 그저 남의 종교나 그냥 믿고 자빠지. 세상이 이게 망한 거예요, 망 그래도 다행은 다행인 것이, 대구하고 부산이 불심이 좋아. 응? 나도 고향은 우리 친정이 저기 내가 출가했으니까 아, 우리 친정이요. 부처님한테 출가한 놈 아니요. 으이, 라도요. 라도. 전라도. 응? 사람은 라도가 이거 아닙니까? 시계도 라도 시계가 이거 아니요. 근데 안 알아주는 게 이게 흉이야. <웃음>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 다른 도에 가보면 이 불교가 재미가 없어요. 참 여러분들이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전생에 참 복을 많이 지어서 옛날에는 이 경상도가 형편 없었어요. 보리문딩이라고 보리밭에 가서 비비고 앉았어. 근데 요샌 참 경상도가 최고야. 다 부러워해. 꼭그 관광 올라오면 불국사, 팔공산 뭐 맨날 그저 회인사입니다. 그래. 그게 다 부처님 덕이요. 여러분도 복이 있지만은 그 덕은 부처님 덕이요. 그렇죠? 예? 잘해야 돼. 여러분 책임이 커요. 예, 참말로 커. 그러니까 진언을 많이 하셔야 돼. 집에서도. 응? 할때 그냥 입으로 살랑살랑 하면 안 돼요. 큰소리로 해요. 큰 소리. 기도를 해도 관세음 보살 부를 때, 관세 <목소리> 검소관세 음보관세관세음소관세 검소관세 검소보세 검소관세 검소관세 검소관세 검소관세 검소관세 그소관세 검소관세 검소관세 검소관세 검소관세 검소관세 검소관세 검소관세 검소관세 검소관세 검소관세 남아관세 검소관세 검소관세 검소미타검잘관세검소 연물도 때가 있어요. 때가. <웃음> 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양설를 하지 말고 정을 해. 요 바른 말을 해. 요 바른 말. 그게 복짓는 거요. 그게 참되게 사는 길이요. 간단해요. 응? 그냥 악구하지 말고 애어로 바꿔. 요 애어로. 사랑스러운 말로 바꿔. 같은 얘기를 해도 꼭 부드럽게 응? 네. 아주 부드럽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응? 애들한테도 뭐 과자라도 얻어먹으려면 은 처음부터 칭찬 해야 되지 않아요? 아딱맛있겠다 소제냐 미제냐 이래가지고 나좀줘 그러면 조금 줄까? 얻어먹지만은 처음부터 개새끼 맛도 없겠다너 혼자 파먹냐? 파먹어? 안 줄래 이 새끼 안 줘? 그러면 그 놈도 대본에 그래 어째 안줘 어째 안안줘아 줘? 이게 진리 아닙니까? 뭐 진리가 따로 있어? 에? 생활의 진리는 복짓는 법이요 그게 내나 진리요 응? 또 말을 기우지 말고 이실직거를해 싫다운 말만 해 그러면 사람이 훌륭해지잖아요 훌륭해 응? 사실대로 말하면 되거든 그게 복짓는 거요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큰 공부하는 건 따로 있어. 그거는 참 출가를 해서 멋있게 한번 에이? 멋지게 사는 법이 하나 있어. 그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내가 시간이 없어 못 가르쳐 주지만은 우선 사회에서 생활, 대승 불교, 이복 짓는 법, 참되게 사는 길 이거는 알아야 되거든. 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 다. 내가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웃지. 모르면 웃겠어 가만히 있지. 응? 아는 소리 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뭔 응? 소린지 나도 모르겠다. 맞긴 맞는 소리요. 어쨌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제 복질려면 어떻게 되느냐. 탐욕을 버려야 돼. 탐심을 버리고 보시를 많이 해야 돼요. 걷어먹는 것보다는 주는 생각을 자꾸 해야 돼. 그럼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뭘 걷어 먹으려면 마음이 우선 먼저 억울하져버려 마음이 불편해. 불편해. 그래서 자꾸 주는 생각을 가져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 복을 못 지으면 그참 바보요. 예 복은 있는 놈이 더 짓는 거예요. 자꾸 주니까. 네? 주어서 손해 날을게뭐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거꾸로 말을 해 주는 자가 복 있는 자 아닙니까? 얻어먹는 놈그복 없는 놈이요 그렇죠? 뭐든지 좋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뭐든지 줘 버려 그거 복 짓는 거고 복 받는 거고 복 누리는 거고 다 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들은 또 가난한 놈이 복 있대요 응? 말을 해도 시안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산당과 극락이 저희 것이요 주 부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행복하래라 어, 말이 안 맞죠? 틀렸어 틀려 가난한 놈이 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응? 말을 바꿔야 돼 자꾸 줘야 돼또복있는거그 다음에 이제 성질 내지 말고, 응? 자비로 바꿔야. 자비심으로 바꿔봐. 화를 자꾸 내면 안 돼요. 우리나라 불교하는 사람들은 참 웃겨. 큰 중하고 큰 보살은 성질이 지랄이에요 되게 큰 스님이라는 게 눈이 요렇게 생겼어요. 눈이 크면 큰 스님인 줄 아는가 봐. 성질이 또 지랄이요. 그게 큰 스님 아니야. 큰 스님은 말을 하거나 안하거나 자비가 넘쳐야 돼. 왜 그러냐? 부처님의 정신이 근본이 자비정신이니까. 그래서 외국 스님들이 와서 보고요. 한국에는 불교가 없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에 가보면 큰 중하고 큰 신도가 성질이 지랄이 돼. 더 지랄이야. 달마 제자가 돼가지고. 뭐다. 그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항상 자비스러워야 돼. 여기 실상스님 보시오. 이렇게 가건물에 살아도 얼굴이 자비시가 넘치잖아요 봐봐. 맨날 웃고 사니까. 응? 근데 자비 보시가 시법왕자 아닙니까? 화엄경에도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요. 그게 진리요. 그게. 응? 그러니까 뭐이 부족해도 좀 웃고 살아. 자비심으로. 웃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냐? 눈을 반딱 찍을 쳐야 돼요. 그러면 입이 쫙벌어져 한번 해보시쫙벌어져 이거 소문만 복내요. 소문났어요. 소문만 복내라고. 웃음에 복이 온다. 응?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인생의 진리. 남편이 아무리 야단을 해도 눈을 반딱 찍을 쳐 그러면 뭐 금방 따라서 웃어요. 응? 너 미쳤냐? 그러면서 그냥 웃어버려. 근데 같이 뻗어버리면 얻어 터지는 거지. 웃어야 돼, 웃어요. 응? 젊은 여자들은 특히나 그래. 보살님들 특히나 젊어서는요, 늙어서는 이제 남편이 꼼짝을 못 해. 쉰만 넘으면 남자는 쉬야 돼요. 쉰 살이니까, 쉰 살. 50살. 그때부터는 여자가 큰소리 치는 거요. 응? 그리고 이제 애를 여러 개 낳으면 이제 배짱이 세죠 배가 커져가지고. 배짱으로 막 밀어버리니까. 젊어서는 안 돼. 배짱이 없으니까 이게 안 돼. 이 처녀들이 남자 말을 잘 들어. 이놈 꽉 쪼글쳐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요. 새벽에 이렇게 눈딱 떠가지고 여자가 씩 웃고 있으면 기분이 좋대요. 응? 살짝 빗질을 하고, 무릎 딱 꿇고 남자 이맘마트 이렇게 씩 웃고 있으면은요, 눈 뜨자마자 기가 살아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거두다 맥이잖아요 응? 근데 그냥 빗질도 안 하고 그냥 잠만 퍼자고 있으면, 남자가 저녁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느끼, 느끼더라. 보기 싫으니까. 여자 보기 싫으니까. 책임은 여자한테 있어. 남편 출세 하느냐, 못 하느냐, 100% 책임을 여자가 져. 요 천0 0 줘야 됩니다. 그 평강공주가 보시오, 바보 새끼 온 다리를 장군 만들어 버렸잖아. 바보도 장군 만드는 게 여자예요, 여자. 근데 성한 놈 데려다가 병신 만드는 게 요새 여자들이 <웃음> 문제 떙으림 주책 파가지 둘다 잠만 퍼자고 그지. 이건체쳐야 돼, 건쳐안 돼, 안 돼. 응? 요새 여자들이 문제가 있어. 남자 그저 등골만 빼먹지? 응? 큰일이야. 여기는 그런 놈 없으니까 내가 맘 놓고 하는 소리요. 응? 근데 어쨌든 이, 이 며느리 잡아야 돼. 며느리는 처음부터 잡아버려. 나중에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초장에 잡아버려. 응? 그리고 또 시어머니도 잡으려면 은 알아야 돼. 맹탕 모르고 맨날 누르면 지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되려면 아는 게 많아야 돼. 에? 된장은 언제 담고 장은 언제 담고 에? 김장은 언제 하고 당기고 밀고 이거 다 알아야 돼. 기본을 알아야 이게 며느리가 꼼짝을 못 하지. 에? 맹탕 모르는 시어머니 잡으려 해봐야 안 돼. 요새 며, 며느리들 절대 안 잡혀. 더 지랄이. 계속 누르면 은요 질서 없이 막 눌러버리면 은 아는 것도 없이 누르면 며느리들이 뭐라그런지 아시오? 지금은 힘이 있어서 그렇지 늙으면 양로은 가야돼요? 요지랄한다고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배울 게 많아. 진짜 시어머니 덕벌려면은 절에서 자꾸 배워야 돼. 절을 자꾸 하면 일이 절로절로 절로 되지 않아요. 절만 해도 돼. 그 복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자꾸 어쨌든 이렇게 웃는데 딱, 웃을 때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첫째는, 초상만대 가서 웃으면 안 돼요. 미쳤다, 미쳤다 예? 경우가 있어, 경우가. 또, 웃을 때 조심할 게 눈에다 힘주면 안 돼요. 이렇게 눈에다 힘주면은, 윙크인 줄 알고 막 따라와. 봐요. 큰일 납니 코에다 힘줘도 안 돼요. 이코 빗자 비웃음이 돼요. 또 입에다 힘 줘도 안돼 입에다 힘 주면 그만스러워 삐쭉삐쭉 실룩실룩 이게 웃을 때는 어떻게 웃어야 되느냐 파한 미소라 안면 근육을 싹 파괴를 해야 돼 일시에 파괴를 해가지고 소같이 하늘 보고 웃듣기 이렇게 이게 최고입니다 참 불교는 이렇게 지혜스러운 종교예요. 이 복받는 종교요. 여러분 이렇게 웃어야 돼. 그래야 이제 속에서 가스가다 빠져버리죠. 그게 속에 들어있으면 심통이, 오장이 틀어져가지고 심통이 틀어지면, 어떻게 피가 안 돌아가 돌핀이 안 돌핀, 안 돌핀 피가 안 돌면 비병 나는 거예요. 자꾸 웃으면 어떻게 돼요? 웃으면. 오장이 춤을 추니까 심장에서 피가 잘 돌아가죠. 그러면 기가 잘 돌아가니 기통척이돌아가죠 그럼 그게 이제 돌핀이 엔돌핀 그러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불교가 건강해지는 내가 여기 처음 왔는데 나는 이 에, 처음에는 불러지도 않더라고 내가 이제 서른 두 번째예요. 서른 두 번째. 32번째. <웃음> 와서 보니까 참 좋아. 이런 데서 복 받는 거요. 에이? 이 터가 넓어 들어보니까 아주 좋아. 이렇게이 자리를 잘 잡았어. 이주지심이 실상 참 실상 스님이야. 실속 있는 사람이 실속 있이 처음에 웃는 장사가 남는 장사야 처음에 잘해봐야 안 돼요 나도 처음에 잘한다고 해보니까 안돼 네. 그래서 천막부터 시작해요 그 교회가 그놈들이 뭘 알더라고요 천막 교회부터 시작해야지 지금 빌딩으로 쫙올려버렸어 여기 굴 파버리면 대구에서 제일이에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딱 보니까 바위가 살아있어 물맛도 좋죠요 응? 보나 많아요. 내가 이게 적어도 도사요, 도사. 짝 보면 아는데 뭐. 응?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걸 뒤집어야 돼요. 복 받으려면 지혜로 바꿔야 돼. 지혜스러워야 돼. 응? 우리가 지혜스러우면 이게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지혜 없는 사람은 복을 까먹어버려. 안 돼. 복이라는 게 뭐입니까? 좋은 인연 아닙니까? 에? 초년에 부모 잘 만나면 은 부모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년에 자식을 잘 두면 은 자식 복이고 중간에 철을 잘 얻으면 처복이고 남편 잘 만나면 남편복이고 가는 데마다 돈 생기면 뭐이라고 그래돈 복이고 먹을 게 항상 안 떨어지면 식복이고 매일 일만 생기면 일복이고 매일 얻어 터지면 몇복이고 아보관인 어디 있어 인생은 복불복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인연을 잘 지어야 좋은 인연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 인연 중에 최고 인이 뭐냐 업이라요. 그래 업감연기라 업에 따라서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 선업을 지으면 선인선과요, 악업을 지으면 악인악과라. 원인이 업이요. 무서운 소리요. 알고보면은. 잘 지어야 돼잘지어 마지막 복이 뭐냐? 명복이요. 죽어서 다음에 부모 만나는 복. 그게 명복이요. 전생의 명복은 금생의 부모복입니다. 그게. 부모를 잘 만나야 돼왜 그러냐? 부모가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생기니까. 생긴대로 노는 거 아니에요. 딱 떨어지는 거요. 참, 재밌어. 불교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 네? 진짜, 여러분, 복이 많아. 아주 좋은 절에 가면 복 지을 게 없어요. 할 것이 없어, 이제. 더군에 있는 사람이나 가서 지어야 돼. 더큰놈 지어야 잘한다, 간다. 이런 데서는 복 짓기가 쉬워. 풀만 하나 뽑아주도 뭐, 복 짓는. 잘 만났어. 아주 실상성이잘 만났어. 수고 오시는데 박수나 한번 쳐주시오. 건강하라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가 봐. 힘이 들어. 에, 참 훌륭해. 에, 나는 이렇게 이제 참 36년을 내가 이렇게 중노릇서 해보는데 어지간히 혼자 살았어. 에. 내가 10년 전에만 이 정도 됐으면 원효대사마이런 내가 여섯 공주를 하나 만들텐데 너무 늙어버렸어 이제 아주. 그래서 이제 내가 법문이나 해야 되겠다 아주 포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대구라가는 데가 또 묘한 데 아닙니까? 대구라가는데 내가 가끔 와보지만은 참 좋은데요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량 대복을 짓는데 항상 부처님한테 잘하시고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청정하게 그래서 큰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노래 한 자리 할까? 네. 그러자 청산은 나를 보고 마. 같이 바람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려네